미스터 트로트 2회에서는 트로신이 떴다 준우승자 나상도가 완벽에 가까운 무대를 선보여 올하트를 받았습니다. 네, 진짜 우승은 미스터 트로트 시즌 2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우승부긴 하지만 우승이 없습니다. 많아. 나상도는 사실 제가 우승부긴 하지만 우승이 없다. 진짜 우승은 미스터 트로트에 있다고 생각하고, 경험과 간절함을 무대에 녹여 최선을 다해보겠다라고 밝혔는데요. 라훈아의 남자의, 인생, 남자의 인생을 선곡한 나상도는 차분하게 마스터들의 마음을 촉촉하게 적시며 오라트를 받았습니다. 우승부에서 터진 올하트의 나상도는 울컥한 듯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선곡의 이유를 묻자 나상도는 아버지가 저 노래하는데 한 번도 반대하지 않았다. 최근 행사나 무대에서 아버지를 뵀을 때 너무 많이 마르시고 늙으셨더라. 그래서 부효자라고 생각했다. 이 노래가 아버지한테 죄송한 마음과 감사함을 담아 부른 노래다. 아버지께 큰 선물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눈물 흘렸습니다. 감정 표현이 이르네, 정말 네, 네, 네. 네, 네. 감정 표현이 된것같아요 이래야 되는 거예요. 무대에서 마스터 장윤정은 나상도 씨가 표현을 잘안 하는 스타일이다. 마음을 참고 내색을 안 한다. 오늘 이 자리에 오라트 받고 오는 모습을 보니 이래야 한다. 무대에서 마음을 표현할 줄 알아서 노래의 표현이 되는 거다. 그래야 같이 웃고 우는 거다. 오늘 어, 무대는 그 완벽에 웃고, 가깝게 잘한 같이 웃고, 같이 것 같다라고 극찬했습니다. 그 자, 나상도 씨올 하트로 다음 라운드에 진출합니다.